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제가 매일매일 같이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데요. 음, 어제 영상에서 그, 뭐, 사랑은 미친 짓이다? 거기서 보면은, 음, 어떤 분이 자기한테 이성들이 꼬인대요. 근데 자기 매력이 뭔지 모르겠대요. 음, 매력이 뭔지 모르세요? <웃음> 어, 본의 아니게 아이디를,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요 어, 내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어, 도대체 뭐길래 이성들이 그냥 그렇게 꼬이는지 아 귀찮아 죽겠어 이놈의 인기 네내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네 카드 뽑아놨습니다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아, 나, 이놈의 인기. <웃음> 이성들이 아, 정말 귀찮을 정도로 꼬이지? 아, 귀찮아. 아, 귀찮아. 행복한 고민이죠. 아 부럽습니다 아. 이성들이 왜 이렇게 꼬일까요 내 벼룩이 뭐길래 음. 뭐 백치미 같은 건가 음 어, 그런 거 같은데요 백치미 뭐뭐 뭐,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뭐 옆모습 뭐 이런거 어. 여러분들 생각 자주 해요 음. 저도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 거의 뭐 생각하는 것이 저는 즐거워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생각하는 거 즐거운 사람. 뭐 딱히 주제가 있습니까? 뭐내 생각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지. 어, 즐거운 생각들. 음. 꽃민남들이 그냥 나한테 다 그냥 좋아가지고 목매는 그런 상상. <웃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색에 잠기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성들로부터 매력을 느끼게 한대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는 분인가 봐또한 번을 뭘 생각하면 굉장히 어 골똘히 생각한다 그래야 되나 음, 근데 그 생각하는 게 허무 맹랑한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건데 이성들 눈에는 그런 것이 너무 좋아 보인대요 음, 다가가고 싶은데 너의 생각을 내가 너무 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뭔가 과떨히 생각해 그러니까 다가가고 싶어도 그걸 갖다가 깰까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음, 그렇다 그러네요. 음, 좀 배워야 돼. 이런 좋은 점들은 무조건 배워야 돼. <웃음> 그래야지 어 나이가 어, 얼마가 됐든지 인기를 갖다 누릴 수 있지. 여러분 인기가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이 들면 음, 그것도 다 옛날 얘기고 옛날에 저도 막 귀찮을 정도로 남자들이 막 들이댔었는데 어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귀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좋을 때더라고요 어, 즐겨요 어, 즐겨 즐겨 음, 이럴 때안 즐기면 언제 즐겨 인생은 짧다 어, 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뭐 귀찮아요, 막아뭐 저기 막 즐기면서 마음 안 주면 되지 얼마나 좋아. 음,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게 부담스럽. 어, 부담스럽다. 딱히, 차라리 막확 다, 그러니까 확 다가오는 인간도 있지만, 그냥 멀리서 막내 뒤통수가 따가올 정도로 막 시선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피곤하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주변에서 항상 나를 갖다가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이 너무너무 싫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그런 가 있어요? 응, 음,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돼요. 어차피, 어, 남을 사람만 남아요. 음, 어차피 남을 사람만 남아. 음. 여러분이 그래서 까칠하게도 하고 막 이러지만 그럴수록 더환장하잖아요왜 <웃음> 남자들이 개구 아니, 남자들이라 취소 왜냐면 이게 어, 남자도 볼수 있으니까 원래 까칠하게 할수록 까도 남 있잖아요 여자도 까칠할수록 어, 매력이 느껴진다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어, 신비로움이 느껴져 어, 너의 신비로움에 내가 폭 빠져 버린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지 음. 어디 뭐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싫어서 철벽도 치고, 말도 쌀쌀 맞게 하고, 그래도, 이거 좋다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웃음> 아, 오래간만에 즐거운, 이제 즐거운 리딩이네요. <웃음> 그래도 좋잖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여러분은 그, 이제 그 어, 사람들이 그러는가. 야깐 얘기 좀 하자. 어, 나랑 좀 시간 좀 내줘.라는 뭐 말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제스처, 간절한 눈빛을 갖다 멀리서부터 계속 쏘고 앉아있으니까 짜증 나잖아요. 어, 어, 너 정말 짜증 나. 너내 스타일 아니야. 너 눈빛 정말 짜증 나. 제발 좀 눈가를 뽑아버리기 전에 진짜 어, 그러고 싶은 거지. 어, 원래야. 어 저도 그래요. 지금은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던 시절이라 생각했는데 그때는 진짜 어 눈가를 뽑아버리고 싶어. 음, 너무 너무 싫어. 그 말할 때는 혀를 뽑아버리고 싶고 <웃음>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 근데 돌아보면은요 이렇게. 그그 옛날을 추억하다 보면 걔네들 다 괜찮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때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딱 정해져 있어. 아,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제 내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갖다 쳐다보는 게 싫은 거예요 어, 싫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철벽을 치게 되고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음, 불편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가끔은 그렇게 남자들이 나한테 그런 시선이나 행동을 보내니까 고민되기도 하지. 어. 왜냐면, 어, 외롭기도 하잖아요. 지금 외롭거든요. 외롭기 때문에 그냥, 어, 나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 골라볼까?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지. 얼마나 좋아. 음. <웃음> 계속, 가, 계속 부러움에, 부러움에. 어. 그래서 그냥 나도 가볍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왜 그걸 갖다가 강행할 수 없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치? 그 옛, 옛말에 처녀가 임신이라도 어, 저기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적절한 예인가 모르겠어 얘는 틀렸지만 암튼 어, 얘는 틀렸어요 하지만 그런 뉘앙스야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싫은 이유가 과거의 사랑이 그렇게 다 힘겨웠던 게 아닌가 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그냥 어 그냥 지금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다라는 거지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나 좋다고 달려오는 그 사람 걔는 너무 단순하고 뇌가 조금 부실해 어. 뇌가 그냥 종이나 모래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바람 불면 날아가고 에, 물 들어오면 쓸려가고 그래서 걔는 너무 어뭐 단순한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깊이가 없잖아. 그래서 걔는 땡! 그러면 쟤는 아 걔는 너무 지멋대로야. 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뜨거운 눈빛을 보내다가 어쩔 땐쌩 까고 어쩔 때는 대꾸도 안 하고 어뭐 그런 새끼가 다 있어. 뭐 남자를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뭐 이런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하고 내가 어 연애를 하느니 그치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싶은데 외롭기는 하네요. 어 많이 외로워. 음. 마, 많이 외롭고 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음, 그 과, 어, 과거의 연인이 가끔씩 생각이 난다 뭐 딱히 그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 그래도 <목소리> <웃음> 과거의 남자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는 남자보다 조금 어, 퀄리티가 높았나? 음, 아, 그때 걔는 그랬었는데 하고 과거도 조금 생각하는 게 아닌가? 어, 아니면 그런 거지 과거가 아니라면 어, 과거가 아니라면 그냥 지금 있는데서 어, 연애를 해볼까 어, 연애를 그냥 해볼까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다 가, 가고 가 그냥 크리스마스 때 혼자서 그냥 우중충하게 혼자 있느니 그냥 그 일시적인 어, 일시적으로라도 연애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아요 음. 왜 해보지 일시적으로라도 나는 있음을 하고다 <웃음> 없어서 못해 없어서 음. 지금 힘들잖아 어, 지금 힘들고 좀 짜증도 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생각을 갖다가 깨는 것도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고서 이 길을 가려고 드니까 음, 이렇게 마음적으로 쓸쓸하다라고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러분은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집에 갔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결정을 못 내려 항상 그게 짜, 중국집에 가면 그게 딜레마잖아요 어, 군만두는 서비스로 나오니까 고를 필요가 없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걸 듣고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이 내가 그냥 얘네들하고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냥 가볍게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어내어뭐 꼬지 말고 그냥. 어, 꼬지 말고, 하나를 사귈까? 라고 생각하다가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꾸 주저앉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면요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면은, 날 추운데 그냥 짬뽕 먹자. 어, 삼선, 딱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음. 그냥, 좋다고 그냥, 얼렁뚱땅, 얼렁뚱땅 다가와가지고, 그런 거 하나 날 갖다가 탁, 어, 이렇게 해주지도 못하고, 또한 놈은 또 멀, 멀찌감이서, 이거 뭐야 도대체. 그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자가 또 그렇잖아. 이게 꼭여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남자도 보니까요 아꼭 내가 이런 마음을 갖다 말로 해야 돼? 딱 눈치껏 알아서 응. 저기 막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여러분의 마음 뺏지 못하는 게 눈치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응. 이럴 때탁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탁 차고 들어오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지 응. 어디 봅시다 음 응. 그래서 여러분은 망설이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은데, 딱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 뜨거운 관심을, 그니까, 내가 만약, 그니까, 막 나한테 뜨거운 관심을 보인다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 줄 텐데 이게 관심이 뜨겁지가 않아, 어, 뜨겁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음. 인간만 많은 뭐하냐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데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근데 누가 올것 같은데요? 음, 누가 올것 같은데? 음. 이게 누가 올것 같은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 갈팡질팡 하는 건지, 어,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이 너무 많다. 머릿속에는 복잡해. 음. 그 이삿짐 다 이렇게 싸다가 나, 나중에 이렇게 짜투리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함, 한 백에다가 집어넣잖아. 그럼 그 물건들이 다 섞여있는 것처럼 그 섞여있는 물건들이 두서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아. 두서 없이 섞여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히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성급히 가면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음, 왜냐면 지금 과거의 사랑에 대한 상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외롭기 때문에 누구를 사귄다면 어, 여러분의 마음이 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는 이 카드 자체가 너무 이렇게 다운돼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음, 굉장히 다운돼 있다 어디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아... 일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즐거울 일이 없잖아요. 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즐거울 일이 없다. 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이 카드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볼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 정적인 어,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거죠.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더 그치 침체돼가는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자꾸 마음이 침체돼간다 여러분의 카드가 너무 침체돼가지고 제가 밝고 경쾌하게 리딩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음, 웃을 일이 하나도 없네. 음,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힘들다라고 해봐야 돼요. 음, 힘들다. 예, 맞아. 그냥 교회나 나가봐. 교회, 교회 나가는 거 좋네. 어. 교회 나가시려고요? 음. 교회 나가서 교회 오빠 드럼 치는 것도 보고 그러세요. 응. 음. 음, 그,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잘 대해줄 거야. 기분 전환도 될것 같은데, 교회 가면은요? 음. 절은 너무 우울해. 어. 솔직히, 마음을 갖다 수련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뭐 속식스럽고, 팍 저기 할 때는 절이 좋지만, 이렇게 우울할 때는요, 어, 교회에서 드럼 치는 오빠, 드럼에, 헬라란 그, 손목 스냅을 보면서, 어, 마음을 달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교회, 교회에 가면은 교회 오빠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 저기, 뭐, 즐겁게 해줄 것 같은데? 전에 만났던 오빠가 교회 오빠예요, 그러는 건 아니겠지, 설마. <웃음> 응. 교회 나가면 그 즐거울 것 같아. 분위기도 가족적이고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이 좀 달래질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면은 막이막 막 설레발치는 사람들이 막 악수하고 아우 자매님 오셨어요, 어 형제님 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어밥 먹고 가면 아우 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어, 그게 싫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계속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울한 마음은 좀 달래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 음,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누구 하나 고르라고 그러고 싶은데 딱히 고를 사람은 없어.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어, 딱히 고를 사람이 없어요. 음, 여러분한테 매치되는 사람은 그 아까 그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단순하고 조금 음, 이 뇌가빈 듯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 나쁠까? 이게 아니 좀 그게 아니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음, 복합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마치 저 사람은 뭘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음 어디 그 사람은 어떤가 한번 볼까. 어 저기 뭐그 사람이 여러분에 향한 마음이 대단하고 그러지는 않아. 그렇지만, 뭐, 친구처럼, 어, 지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음. 왜냐하면, 사랑으로 번, 어, 사랑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연말 연시에, 어이씨, 이걸 어떡하지? <웃음> 이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염두에 두서 뽑은 거거든요? 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썸 타게 되나, 그럼? 오, 카드가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왔죠? 아, 딱히. 그러면 좀, 생각이 좀, 뭐, 신문지 같고, 모래 같다는 건 취소할게요. 뺄게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어 그, 진짜 미안해요. 나 진짜 너무 당황했어. 너무 당황했어! 어, 여러분, 이리 어떡하지? 와,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네? 어. 이 사람하고 좀 티키타카 할것 같은데요? 어, 티키타카 할것 같아?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것 같다가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할 것이고, 어,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해도 이 사람이 다가오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에 관계의 발전은 그냥 제자리 걸음일 것 같아요. 제자리 걸음일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일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어, 긍정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이 표현이 단순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뭘 뜨겁게 뭘 하자는 것도 아니야. 일단 어울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같이 어울리자, 어울리자라는 것일 수 있어요. 음, 그냥 이 사람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친구, 친구, 친구가 될수 있는 건지, 애인일 때될수 있는 건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오게, 3, 3, 5, 5, 모여서? 어, 그럴 것 같아요. 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말에 잘하면, 어, 그,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어, 개 중에는 여기 연말에 남자하고 같이, 어, 뜨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뜨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게, 그게 많은 비중은 아니야. 많은 비중은 아니어서, 그냥 대부분은 같이 술자리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그러니까 진짜 편안하고 즐거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 카드 뽑은 사람이 다 뜨밤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뜨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연말에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도 있네 음, 누군가를 만난 사람이 있네 여러분이 연말에 이렇게 술자리나 어떤 그 친목 모임에 나가면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눈여겨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어, 그때 남자가 좀 끌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하게 있지 말고 조금 나가보면 어떤가 싶어 음아 외롭고 심심한데 뭐하러 집에서 남들 그냥 그뭐 친글벨 친글벨 하고서 벙어리 장갑 끼고 막 놀러 다닐 때나 혼자 집에서 나홀로 집에 무비 보고 있을 거예요 어 그거 아니잖아 좀 나가 봐요 나간다고 큰일안 벌어져 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마음을 응그니까 음, 품은 사람이 있다 어 누군가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군 음와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어, 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관심이 꼭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중에는 이들 중에서 커플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 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가요?라고 보면은요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쁘지 않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어, 이 카드 한 장만 놓고 봤을 적에 이 사람이 단순하다 어쩌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건 취소예요 어, 리딩이 좀 너무 처지니까 이 여러분들이 너무 처지니까 좀 즐거우라고 한 말이야 그 사람 괜찮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 그래서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건 그그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고하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음, 인간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연말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한 사람은 좀 깐깐하고 음, 한 사람은 조금 음, 한 사람은 되게 명랑하고 어, 그런 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뭘까 싶네. 왜또 갑자기 나인소드가 나와. 그럼 내가 또 말을 바꿔야 되잖아. 이게 뭘까요. 음, 음. 그거는 조심해야겠다. 그것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아, 소리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네. 암튼. 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음. 구설가, 어, 약간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 카드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은, 봤을,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조금 몸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음. 남자들 그런 거, 저기, 막, 막 뭐지? 물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몸매나 외모가 되는게 아닌가 좀 보호해주고 싶은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뭐 암튼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아닌데요 하고 손들고 있어 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암튼 <웃음> 근데 카드상에서 비춰지는 거는 어 그렇다 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카드상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하룻밤 그니까 연말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음 어떤 진지한 만남을 갖 갖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에 왜냐면 이게 연말의 특성은요. 괜히 사람의 마음이 들뜨잖아. 그러다 보니까 평소 때보다도 좀더 많은 애정공세를 받을 수 있다. 관심을 받게 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른 주변의 동성들이 그렇지 않나 내가 쟤를 찍었어. 어, 쟤도 여러분한테 관심 있고 쟤는? 어, 쟤도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다 자기가 찍어놓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이게 질투 폭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음, 질투가 폭발하게 돼 가지고 저기 막어 그냥 사람들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안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어... 그그것만 그러니까 조금 주의를 하면 돼요. 어, 그 그러니까 주의를, 그걸 어떻게 주의하나, 주의하나요?라고 하면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이놈의 인기 어떡 하란 말이야. 내가 좋아해달라고 주던데 지네들이 좋아했는데 주변에서 그걸 보고 시기주도하는건 나한테 어떡 하라는 거지? 그치 아, 이럴 어떻게 해야 돼? 어 애매하네요. <웃음> 아무튼. 그래도 이 일본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서 연말에 어 사랑을 어 나눌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 근데 그 사람하고 어떤가요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그 어, 그 사랑이 뭐 얼마큼 오래 갈지 그거는 이 여기서는 내가 그걸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놈의 인기에 대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 한 사람이 나올 것 같아. 음, 그게 이 인연은 요 원래 내 진정한 짝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시절, 인연, 예, 시절 인연이에요. 그게 뭐 3년 사귀었는데요, 4년 사귀었는데 그래도 내가 포이버, 어,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아니면 다 시절 인연이지 뭘. 음, 그게 몇 달을 사귀든 몇 년을 사귀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헤어졌는데 헤어지면 다 아무 의미 없다. 음, 헤어지지 않고, 오래, 오래도록 같이,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암튼, 일본 카드, 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좋아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약간, 백치미도 약간 있어 보이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정, 어, 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가서 생각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거기에 퐁당퐁당퐁당 빠진대요. 만약에 남자분이 이걸 봤다면 은 여러, 여러분의 그렇게 정적인 모습에 이성들, 여자들이 퐁당퐁당 빠진다라고 보면 돼요. 네, 1번 카드 즐거우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나의 매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성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할까요 아주 그냥 어, 피곤해 귀찮을 정도로 막 이성들이 꼬이는데 어, 어, 어디 봅시다 연말에 어떻게 될지 이성들이 많이 꼬이면 음 여긴 진짜 저기 막 저기 막 이성이 꼬이고 있는데 여기도 음 근데 네. 여러분은 딱히 그런 것 같아 이성이 꼬여도 내가 아직은 별로 연애할 마음이 없는게 아닌가 음 아이고 여긴 난리 났네 음. 왜요 라고 하면은 어남 여러분 좋다는 남자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 음. 직업적으로도 좀 괜찮고 음. 뭐 괜찮고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음, 짜증나 아, 싫어 싫어 싫어 왜왜 왜 싫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데 어? 왜 싫어 왜아 생각이 많다 무슨, 생각하라,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을까 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요 어, 내가 더 궁금하네 음. 남자 둘다 괜찮은데 음. 남자가 둘씩이나 나와서 어, 셋이네 오 대박 이 남자도 괜찮네 어. 근데 두 번째 남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음. 돈이 있잖아 어. 근데 답답할 수는 있어요 어. 왜냐면은 돈을 잘안써아 물론 쓸땐 쓰지만 그것도 내 여자라 싶을 때만 쓰지 아무한테나 돈 쓰는 차입은 아니에요 어.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어, 너무 이게 로맨틱한 건 좋은데 어, 돈을 갖다가 너무 잘써 그래서 연애하기에는 좋지만 어, 내 남자로는 좀 그래 왜냐면 이게 돈을 갖다가 로맨틱하고 돈잘 쓰면 주변에 여자가 꼬이잖아요 음 그럼 첫 번째 남자는 까칠해. 어, 까칠하면서 그래도 박력은 있고,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가볍지는 않아. 어, 사람이 가볍지는 않은데, 음, 저기 로맨틱하고는 살짝 거리감이 있죠. 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쉬고 싶은가? 어, 나오라고 하는데 많아요? 어. 혜미야, 나와봐. 저기 막, 뭐, 오빠가 저기, 저기, 고기 맛이 저기 새로 고깃집 연대 있는데 그그집 그 되게 맛있대 가자 고기 사줄게 그면아 됐어 나 그냥 집에 있을래 고기는 무슨 고기 어뭐 그러는 것 같아 어 별로 다어 딱히 아나 어, 피곤해 좀 자야겠어 어, 뭐 이런 음. 이런 식으로 음 나봐 나어 맛있는 와인 사줄게 그래도 너 no, 싫어 왜 여러분들이 왜싫다는지 나는 알것 같아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아니면 이제 하, 뭐 뭐일 때문일 수도 있고, 어. 그냥 일을 갖다가 벌려 놓고 나가는 게 마무리. 이제 뭐 직장 일이면 직장 일, 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갖다가 마무리도 안 시켜 놓고 그냥 나가 놓으면 은 그게 그냥 나가 놓으면서도 마음이 찝찝하고, 아, 어, 그 편하지가 않아. 놀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딱히 지금 귀찮은 건 귀찮은 어, 귀찮은 게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냥 계속 혼자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해요 어, 그런 거지 내가 지금은 귀찮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누구 하나는 잡아야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거지 어,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카드상 내가 봤을 때는 어 과거의 남친 전남친을 기다리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음 딱히 반응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 그냥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막 혹시 만나서 뭐해 내가 사귈 것도 아닌데 어, 그러니까 안만나는게 괜히 쓸데없이 귀찮은 거예요 어, 왜냐면 나가려면 치장해야 되잖아 여기 조금 나이가 있으신가 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아, 어, 저도 그냥 친구 아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나오라 그래도 귀찮아. 어, 나가기가 싫어. 나가려면 또 목욕해야죠, 머리 드라이해서 말려야죠. 그래도 뭐 선블락이라도 찍어 바르고 나가야지 립스틱이라도. 그니까 그게 다 귀찮은 거야. 어, 귀찮고 날도 춥고. 그니까 여기는 나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아이씨. 선생님, 저 나이 없는데요. <웃음> 나이 어려도 그럴 수 있지. <웃음> 예외라는 게 있음. 항상 예외라는 거는 있어요. 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귀찮은 거야, 다. 어, 주변에 나오라는, 이제, 오빠, 좀 나와서 놀자. 그래도 싫은 거지. 어,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 과거에 어, 전 남친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전남친 아니면은 여러분이 따로 생각해 둔 사람 음 따로 생각해 둔 사람 음, 따로 생각해 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면 전남친이 아니라면 그냥 음, 사귈 뻔 했었는데 못 사귀었던 사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호감 있는 사람이라그래야 되나 어 그럴 수도 있지 음, 전부터 알던 사람인데 마음엔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다가와 그 사람만 안 다가와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히 누구를 고르지는, 어, 고를 수는 없네요. 어, 그런 것 같아. 음, 왜냐면, 누군가, 어, 여러분한테 노크를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어, 여기도 인기 되게 많네. 이게 도대체 몇 명이야? 음. 선생님 저 남자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 만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이런 다양한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어, 이성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캐릭터가 플라밍고 같거나 아니면 이게 다다 어, 남자라든가 와 남자밭에서 사는구만. 어, 나, 남자가 뽑았다면 여자밭에서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확 끌어당겨주는 그냥, 어, 그런 사람 못 만난 것 같네? 어, 야, 어디 봅시다. 어, 주변에 사람은 진짜 많다. 음 진짜 많은데? 어, 진짜 많어. 진짜 많고, 여러분들이 그 주변 그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그 사람들하고 다 대인관계가 좋다고 라 그래야 되나? 어 인간관계가 좋다고 나오는데요. 응, 인간관계가 좋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안, 안 나간다. 어, 여기 보여안 나가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어 이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어. 이런 폼이 가장 편해. <웃음> 모냥새는 빠져도 암튼 왜 늘어져 계셔? 연말인데 좀 나가지. 아 노는 것도 다안때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 이렇게 남자가 많아 음, 남자라면 여자가 너무 많 주변에 어, 진짜 이성들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성들 진짜 많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어, 혼자서 짝사랑을 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음, 여러, 이, 어,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든지 음, 여러분이 짝사랑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여러분을 짝사랑하든지 근데 왜 저기 움직이지 않냐라고 하면 그렇잖아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다가와야지 사람들이 다가오질 않아. 그냥 마음만 있는 것 같아. 음. 그런 거지. 아쟤참 괜찮다. 아, 다. 아 괜찮다. 아우 쟤랑 사귀면 좋겠다. 다이 생각만 하고서 움직이지 않는 거지. 아 그럴 때 있어요. 생각은 하는데 딱히 움직여지지 않는 거. 그거는 뭐냐 라고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은. 음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고 어, 사람을 단면으로 봐이 겉으로 보는 것만 봐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안다 할수 있어요 어, 다 안다 할수 없지 외관상 볼 때는 직업들도 다 괜찮고 남자들 다 괜찮네 음, 어, 몇그개 그러니까 중에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다 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 귀찮다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요? 어, 왜냐고요? <웃음> 근데, 저기, 막 누군가는, 그래, 맞아. 누군가는 여러분하고 연말 연시를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음, 근데 여러분은, 어, 저기, 막,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음, 왜 응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알거든. 뭘 아냐? 라면, 의도를 알거든. 무슨 의도? 어, 육체만 원한다는 걸 알거든. 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는, 일시적인 감정이다. 어, 연말 연시의 특성상, 사람들이 센티지잖아요센티지다 보니까. 그걸 급하잖아. 지금, 연말, 얼마 남았어? 크리스마스. 한달좀 남진 남았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그 때까지 빨리 구하여서, 크리스마스 때, 그, 저기, 막, 이성하고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지금 박차를 가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그렇다. 알고 있는 거야 박차를 가한다는 거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다라는 거지 맞아요 지금 어, 연말연시라 더한 것 같아 음, 내가 아는 사람도 연말연시에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마음에는 없지만 그래도 저기 막. 빵꾸댐 어, 일시방편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달 동안은 재하고 있으란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많어 생각보다 많아. 어,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다가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이 연애라는 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라고 뭐냐면은 내 마음이 어떤지 의사를 타진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썸이란 걸 이렇게 타다가 이아이 음, 아, 정도면 괜찮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을 적에 어뭐 이렇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고 나랑 사귀어볼래? 이렇게 나를 갖다가 존중해주면서 다가오는 거면 오케이 를할 텐데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 그래 쟤다 어, 쟤한테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의견은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자기네들 마음대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싫은 거예요. 음, 뭐 그치, 뭐해? 뭐 나올래? 뭐 나서 놀자. 막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너 그렇게 혼자 있서 뭐할래? 그냥 나랑 저기 막 다음 달에 같이 있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그런 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 간혹, 간혹. 그냥 잠자리만 요구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나간다 라는 거지 음. 맞아요 안 나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가, 가볍게 한잔 정도는 오케이 그렇지만 더 심각한 관계로 가는 건 싫다 라는 거죠 왜 아, 내가 뭐 지네들 그치 뭐 기쁨줘야 어. 그냥 임시방편으로 날 갖다가 껴맞추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인기냐 라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인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하지 않는다 라고 봐 그냥 가볍게 어, 친구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응해준다 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직까지는, 왜 이렇게 되냐면, 살아, 그,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왔던 그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개 중에는 전 남친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여. 비중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은근한 바램 있잖아요. 전 남친한테 연락 좀 왔으면 하고, 그냥, 그냥, 은근히, 혹시, 어, 은근히,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거절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이 다가오는 사람 중에 단지 내 육체만을 원해서 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 진짜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도 그래도 내 전남친을 갖다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걸로 봐서는 전남친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한가 아니면 정이 많이 들어서 어, 뭐 그런 거죠 음 그럼, 전 남친 돌아올 까한번 봐줘요? 지금 이거 봐주면은, 선생님 저전 남친 싫어요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웃음> 근데 비, 중은 그게 높지 않아. 어, 비중은 높지 않고, 주변에 남자 많아요. 어, 그러면은, 그 연말 연시에그 남자가 생기나요?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안 생겨? 여러분이 골라 잡을 수 있는데. 골라 잡을 수 있어. 눈 감고 잡아도 다, 다 잡혀. 음. 어, 개 중에 한두 사람만 빼고는 다 괜찮아. 한두 사람은 조금 너무 돈이 너무 돈이 없다, 너무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나좀 연하거나 음,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직업도 괜찮고 음. 음, 내가 봤을 때는 음, 여러분들이 맞아 여러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전 남친을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라고 음. 말해주고 싶어요.전남친을 음, 기다리는 사람이 꽤 된다.개중에는 음, 전남친한테 연락이 온 사람도 있다.그렇지만 그게 그닥 그렇게 어, 저기하지는 않다.아니면 음, 전남친에 대한 어, 가슴 아픈 기억 때문에 남자를 사귀기를 꺼려한다라든가 음, 그런 거예요. 남자를 사귀기를 꺼려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냥 남자들한테 좀 되었다 그래야 되나? 어, 남자들한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아도 다 싫다 이러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좋을 수 있어. 어, 왜냐하면 이렇게 감정이 이럴 때는 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어, 맞아. 계속 그렇게 있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봤을 땐이 2번 카드도 남자들한테 꽤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 어,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좋아하죠? 라고 하면 은요 여러분들의 편안함? 음,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대인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그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좀 남을 갖다가 배려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어, 배려할 줄 알다 보니까 이성들이 거기에 이끌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뭐예요, 선생님? 어, 저기, 만 저기 뭐전 남친이 저를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어요 그 새끼가 배신 때렸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년이 저한테 배신 때렸어요 그러,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배신을 때리나 그냥 내 인연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 인생 사랑하면서 만난거헤어지면늘 있기 마련이야 음, 헤어짐으로써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또 헤, 어, 헤어짐으로써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그렇게 내 인연과 가까워져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음, 그리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좀 튕겨도 되고 한 템포 셔도 되지 만약에 인기가 없으면요 어,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넙죽하고 받아야 돼 이게 이게 웬 떡이냐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여기는 너무 고를 게 많잖아 좋은 거지 뭘 그래 음,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까 선생님 그러면 좋은 거예요 저는 귀찮아요 귀찮아도 좋은 거다 나중에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생각이 나는 거지 아 내가 그때 너무 찼나 어, 싶은 거지 <웃음>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래요. 어. 근데 전 남친, 전 남친 연락 기다리시는 분들, 전 남친한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전 남친도 여러분을 생각해요. 어. 왜요? 왜냐고 라고 하면은, 남자들은요 원래 내구조가 그래 다 생각보다 단순해 여자처럼 복잡하지 않아 여자는 정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그냥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어 어, 전남친은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 뭐해야 하라고 문자였다 해서 이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난 거야. 어, 뭔가 다 딱히 뭘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도 어, 전남친이 얘기를 해야도 그렇게 딱히 내키지를 않아. 왜냐하면 다가오는 꼬락선이가 짜증이 나는 거지. 어, 남자들이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어, 전 여친이 다가오는 게 어, 저기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짜증이 나냐면은 너무 어, 내 마음을 갖다가 어, 배려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음. 좀 더. 어... 저 신중하고 진실되게 좀 다가왔으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래도 내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이고 전에 사귀었던 남자인데 나를 갖다가 좀 격을 갖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가오는 꼬라지가 이렇게 하고 다가오니까 짜증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전남친이 음, 연락이 온다 해서 비중 두지 마세요. 어, 정말 정말 전남친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냥 더 냅둬봐요. 어, 왜냐하면 올 사람은 여러분이 대꾸하지 않아도 와. 근데 올때 어떻게 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 여러분한테 진짜 진실되게 온다면 그거는 재고의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한테 그냥 찔러보기식이 있잖아요 연말연시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 그냥 저기 뭐야 그, 그 뭐죠 원초적 본능에 충실하고 싶어서 오는 거라면 그거는 음,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나는 있을래요 하면 있으면 돼요 어, 있으면 되고 저는 그걸 싫어요 그러면 버리면 돼요 어, 어려운 거 하나 없어 어. 그리고 꼴배기 싫으면 야 재수 없어 꺼져 그러면 되는 거야 어속 시원하고 좋지 뭐 그래 복수도 이김에 복수도 하고 어.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복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좋게 좋게 생각해요 음. 자 그러면은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남자들이 꼬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친화력과 배려 사려 기음에 남자들이 이끌린다 라고 봐요 음 그리고 아픈 기억은 다 털어내요 음 여러분들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왜요라고 말한다면은 어, 악한 것의 끝은 있어도 착한 것의 끝은 없어요. 이렇게 배려심 좋은 사람은 결국은 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은 대로 간다잖아요.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완만한 관계를 갖다가 맺었는데 설마 어, 인광보, 권성진나 사필규정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의 어, 미래는 밝을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면. 요 카드 어, 곧 어려움은 끝난다 라고 봐요 어려움은 곧 끝나니까 기운 내시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분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음, 이성들이 진짜 귀찮다는데도 그냥 들끓는건지 어디 봅시다 어우, 여러분들 매력 쩌는데 음, 매력이 쩔어요 매력이 쩔어 그 매력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그 옛날로 따지자면 음, 옛날로 따지자면 그 부잣집 그 맏며느리 안방마님, 음, 이게 무슨 뜻이냐? 왕으로 따지면은 왕비 중전마마 이게 무슨 뜻이냐? 얼핏 보면 되게 좋지만 본처가 남 대가 집이면은 남편이 첩을 툭 두잖아요. 왕도 후궁이 존 많아 궁 안에 있는 여자가 다 왕건데, 음 그러니까 속이 엄청나게 터졌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은 좀 인내심이, 인내심이 갑이 아닌가? 응. 인내심이 갑이다, 라고 봐요. 음, 응. 인내심 갑. 응. 남자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그, 그 묻어남? 어, 그런 것에 그, 그, 솔직히, 그, 어떤, 그, 내가 뭐, 거, 틱톡인가? 어, 틱톡인가? 어디서 봤어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 여자 리스트, 그, 저, 그, 탑텐 봤는데 뭐 성격이 뭐 거친 사람 뭐그 저기 막말 많은 사람 남 험담하는 사람 막 이렇게 나오고 자기만 아는 사람 아이고 참암튼 근데 거 에, 거기서 보면은 그 인내심 없는 사람도 거기 하나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은 인내심이 너무 너무 좋다라는 거지. 아, 근데 이게 이 인내심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 음, 장점이자 단점이다 왜 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그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 남자들은 자기네가 막 바람피고 놀때내 여자가 저렇게 묻어나게 지켜주니까 아이고 난참 진짜 참 저기 막 마누라 잘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내다 보면 아유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 어 꼬리가 없냐 좀 꼬리 좀 치고 여우처럼 알랑알랑좀 걸여봐 또이른다아 주문도 많아 이씨 음야뭐 이렇게 주문이 많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 입맛에 어. 이럴 때는 이게 좋은데 저럴 땐는또안 좋다 이거지 내 그래, 진짜 씨꽉 그냥 <웃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입대 거 어, 여러분들은 이성을 저기 했을 적에 그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저기 막그 인내심이 갑이라는 거지. 어, 여자가 예를 들어 된장 여거나 사치가 심하다 그래도 그걸 다 묻어디 참아줬다라는 거지. 그 친구들하고 가서 술 마실래 그러면 그래 다녀와 뭐 의심 한번 안해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너는 너무 응. 음.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질을 맞은 거지 한마디로. 질을 음, 맞은 거예요. 음. 어쩔 땐좋다며어 근데 왜 갑자기 싫어지는데? 그러니까 질을 맞은 거지. 자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 아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온 것 같아. 음. 음, 뭐이전 남친이 아닌가 싶어. 음. 전 남친 아니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있기는 한데 그닥 그렇게 음, 여러분이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은 너무 어, 그 천방지축 같아 보이고 또한 사람은 너무 바람기가 있어 보인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딱히 음, 아 그냥 올해는 그냥 이렇게 혼자 꾸겨져 있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마음에안 들어. 음. 아무리 뭐, 뭐, 열이 좋다 그러면 뭐하고, 스무 명이 날 좋다 그러면 뭐야. 그 안에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음. 그런 거예요. 좀 다, 어, 조, 날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 실망스럽다는 거지. 어. 아이, 난 실망스러워도 좋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웃음> 어디 봅시다. 어.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음,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전 남자, 전 남자친구가 다시, 어, 전 남자, 아니면 전 여친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요? 왜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여러분들의 그 묻어남 인내심 때문에, 그 누구도, 어, 그 누구도, 여, 여러분들처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지. 그 저기 막 진짜 진실 어린 그 충고 같은 거를 갖다가 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걸로 가면 안 돼. 거길로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칠 수 있어. 걸어가면 손해가 볼수 있어. 거기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막 그거 갖다가 막야잇어어 야이 빙아 어, 넌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이렇게 뭐 침착하게 잘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어딜 가도 여러분만한 사람을 갖다가 못 만난다라는 거지. 음... 맞아요 어디 가도 여러분만 한 사람 못 만나요 어. 이게 여러분들의 헤어지는 원인이 됐지만 이 성격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또 원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다고 여러분은 막 여사 여사 시처럼 남자 같으면은 그 제비처럼 그렇게 못 해요 막 쓸데없이 막 뻐꾸기 날 맘에 없는데 뻐꾸기 날리고 이런 거못 한다는 거지 좀 신중하고 진중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너는 매력이 없어 질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근데 그거 같이 살기에는 그 정도 그만한 매력이 없는데 저 편안하잖아요 같이 살기 에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약간 고민하는 게 누가 고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고민도 되는 것 같아 음. 아니면 이 상대방 쪽에서 고민을 하든지 어, 뭐 여러분한테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고민을 한다 근데 여러분 연말 연시에 이 사람 아니어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사람 아니어도 음. 맞아요. 주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연말 연시에 나가면은요,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친구들, 지인들 중에, 뭐, 남녀 다 섞여서 오잖아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음, 혼자 외롭게 안 있는다라는 거지? 음, 혼자 외롭게 안 있어요.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아, 그때쯤에 전 남친한테서 연락이 오겠네. 음. 지금은 뭐하냐 라고 하면 뭐하긴 뭐해요 어, 이때쯤 그그저 줄넘기 이렇게 두 명에서 돌리면 이렇게 그딱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이 타이밍 보고 있다니까 들어갈 타이밍 음 타이틀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그전 연인을 원해요 음이 사람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자리에 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음, 그냥 우연인 척 가장해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어. 다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들한테 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 음. 예, 왜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좋아한다니까요 음, 여러분은 싫지 싫다기보다 힘들지 어, 너무 힘든 사랑을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말을 더럽게 안들어 쳐먹거든 더럽게 안들어 쳐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내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이요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어, 뭐 그런 게 아니라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 어, 순수하다 보고 순수한데 조금 지멋대로 하는 순수한 사람? 어. 그러니까 자, 일단은 자기가 좋아야 돼. 어, 일단은 자기가 좋아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그, 핸들이 돼. 어, 그, 저기,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는 말이야. 그렇게,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 그러니까 자기 일로 와. 그러면 이 사람 와요. 어 오기는 아 진짜 귀찮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은 따라는 온다라는 거지 아 나, 나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이게 맞다니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손해봤잖아 막, 아이, 그렇지 또어 이렇게 하고 좀 말은 듣기는 듣는다라는 거야 말은 듣기는 듣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지 이게 속이 경익는 거잖아요 매번 매번 속이 경을어서 코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아 어, 착해요 착하고 그냥 주변에서 볼때이 사람은 그냥 뭐 동네 뭐 순둥의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어, 약간 뺀질 거리는 순둥이 있죠 어, 그런 느낌이 난다 라는 거예요음 근데 여러분이 딱히 이 사람을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아 음, 반기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화를 내려나 안 반겨 주니까 어, 화낼화낼려나 화내라, <웃음> 내가 봤을 때이3분 카드는 재회로 이어지는 커플이 꽤될것 같아요. 어, 재회로 이어진다. 어, 맞아. 어, 저기 막 재회로 이어지는 것 같아. 재회 기다리신 분 있어요? 어, 축하드려요. 음 축하드려요. 재회로 이어질 것 같아요. 좀 남들에 비해 어, 저기 막좀 버리는 드랄 수 있어. 버리는 드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아하는 건 맞고, 응, 좋아하는 건 맞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이 사람 말고도 응, 꽤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이 사람만 봐서, 이 사람만 봐서, 이 사람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생각해서 그렇지. 주변에 사람 많은데, 음 응, 주변에 사람 많다. 어. 근데 주변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쓸데없는 데다 기운 빼기 싫다라는 거지 어, 쓸데없는 데다 기운 빼기 싫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전전 전 연인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정이 많이 들었던 게 싶어 와이 연말에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여러분 저기 막 연말에 와 대박 와 대박 제외하기 싫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제외하기 싫은 분막 제외라면 막, 막 소스라치게 자다가도 경기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어, 연말에 연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음 연인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하는 커플도 있고 어, 제외하는 커플도 있고 새로운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도 하겠다. 아이고 연말이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남자가 많이 들어와? 어, 남자가 뽑았다면 여자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대박이다. 어, 남 저기 막 이성들이 널려 있는데요. 이성들이 널려 있다. 음. 그런데 어, 제외하는 사람이 한 40% 될것 같고, 어, 나머지는, 어, 뉴페로뉴페로갈 아, 확률이 높아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뉴페들이참 괜찮네. 음, 그, 사회적으로도, 어, 직업도 괜찮아요. 어, 직업도 괜찮고, 오 여기서 빛을 한 사람은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직업이 좀 탄탄한 사람 있고 근데 그 저기 뭐 직업이 탄탄한 그 사람은요 돈 허툴로 쓰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약간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어 살짝 그러니까 겉투두는 아니지만 욕심 때문에 그치 그 여자들을 살짝 밝힐 수 있어 음 밝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좀 성격이 살짝 다혈질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글쎄 음예 여러분들이 왜 이러는지 알겠다. 다들 뭐 하나씩 빠져. <웃음> 다 하나씩 빠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로맨틱 로맨틱 로메티 로맨틱 가이 그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개 중에. 어그정 정서적으로 어,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연말에는요 여러분들이 골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골라 잡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야지 골라 먹는 맛도 있어야지. 음, 저기만 어떻게 해? 저, 그리고 전 남친하고 재회하시는 분들은요 결과가 좋아요. 재회한다 음, 그러면 결과가 좋다. 음, 맞아. 저기 뭐야. 개 중에는요. 이거 봐요. 남자. 이거 렇 보여요? 이 카드?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둘이 코드가 너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어, 이게 꼭 연애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감정적인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난다. 어~ 그~ 전 이게 다는 아니에요 어~ 다는 아니에요 개 중에는 전남친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전남친이 싫고 아~ 나 걔는 걔는 진짜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타난다라고 봐 근데 다는 아니지 이 카드 보는 사람이 어~ 몇백 명이 수백 명이 될 텐데 수백 명이 다 연인을 찾겠습니까? 어, 그냥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지. 이, 이제, 그, 연인이 누구, 대체적으로 연말에는, 그, 그러니까 임시, 임시적으로라도 누군가가 생겨요. 임시적으로 생기긴 하는데, 그게 꼭 연인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연말, 연말 연세 특성상. 그리고 잘 봐야 돼요. 왜, 왜잘 왜잘 봐야 되냐라고 하면, 어, 개 중에는, 어, 유부남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유부남도 있다. 어, 그게 누구냐. 이 사람이 유부남일 것 같아. 이 사람이 유부남이다. 음. 유부남만 걸러내면 별 문제 없다. 왜 유부남만 걸러내면 별 문제 없냐면요. 만약에 다음 달에 유부남한테 잘못 속아서 걸리게 되면은요. 이게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니까 조심해야 돼요. 뭐, 당장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집착, 이 사람의 집착이 쩔기 때문에 안 놔주려고 들어요. 그러면은, 내년으로 가면서, 어, 상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유부남은 걸러내라. 어, 왜냐면 유부남이어도, 이 사람은, 너 이렇게, 저, 끝이 안 좋다라고 봐. 그니까 러 유부남은 걸러내라. 음. 아, 어디 봅시다. 응, 어, 맞아요, 응. 어, 저기, 막, 대중에는, 어, 그 다가오는 사람이 너무 가볍게 다가와서 그냥 그아 그냥 혼자 있으란다 하고서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개중에는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이 이 오늘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내 매력이 뭐길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매력은 그무던남 묻어남 때문에 무던하고 인내심이 많고 배, 그러니까 상대방을 갖다 잘 배려해 주고 이끌어 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잘 그러니까 인내심이 갑이라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성들이 좋아한다 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 어지간해 가지고는 다 참아 주니까 그래서 이성들이 좋아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사람들 많이 다가오는데 유분한만 걸러내면 돼요음 속이고 올 거야 속이고 음. 자, 3번 카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내 매력이 뭐길래 이성들이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끌어제기는지왜 이성들이 그렇게 꼬일까요?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요, 음, 그, 중용이라는 책 아세요? 어. 중용을 지킬 줄 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여, 이쪽에 무게가 이만큼이고, 이쪽에 무게가 이만큼이야. 그럼 이거 갖다가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하는 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음, 그래서, 그러고 누가 막, 누가 미친 듯이 달려오더라도, 그거 갖다가, 그, 기분 나쁘게 탁 떨구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조절해 가지고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게 잘해서 이렇게 어 잘해서 이렇게 돌려 보내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성들이 좋아한다 선생님 아닌데요 라고 그러면은 글쎄요 카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땅카드 <웃음> 뽑아야 될것 같아 <웃음> 카드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어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지 응 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 뭐지 객관성을 갖다가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다라고 나왔어요 어.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나온 대로 읽어야지 어. 그래. 어. 그래. 이제 뭐야. 내가 그런가? 네 그래요 <웃음> 네 그래요 어. 네 그래. 어.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연말연시다 보니까 조금 싱숭생숭한 게 없진 않다라고 봐 어. 싱숭생숭한 게 없지 않다 근데 여러분한테 혹시 관심 있어하는 분, 관심 있어하는 사람이 연하예요? 어, 연할 수도 있지. 요즘에 연상 연하가 뭐 대세니까 어, 그게 뭐큰 흉원 아니야. 능력 있는 거지 뭐. 어, 남자도 능력 있어야 연하를 얻잖아요. 능력 있는 거 그만큼 매력이 쩐다는 거지. 어,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음, 싫어한다. 왜? 왜 싫어할까요? 어. 저기막 연성연 저기, 막, 연성 연, 그러니까 저기 막, 너무 연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지 너무 연하는 믿을 수가 없고 굳이 그런 데다가 내가 시간과 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 사람 아니어도 또 있어요. 음. 와 오늘은 카드가 내용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남자들 많이 꼬이는. 음. 인기 만점인 분들인가보다 진짜 남자가 장난이 아닌데요 어 되게 많은데 음,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저기, 막 내가 했잖아중용의 도를 지킨다고. 이게 그러니까 잘, 이렇게, 그, 밸런스를 갖다 잘 맞춰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데 기분 진짜 나쁘게, 뭐, 아, 나는 희망고문 같은 건안 해. 그러니까 애초부터똑 잘라버려야 돼. 뭐, 이렇게 갖고서막 자존심 막확 뭉겨서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갖다가 참 핸들을 잘하는 것 같아. 어. 이게 여러분들 매력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인 관계 그러니까 처세술이 좋다. 아 맞아. 처세술이 좋다라고 봐. 그러면서도 분명하다. 이런 거지. 처세술이 좋으면서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게 잘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는 것 같아. 어떤 그렇지 구설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이거든. 음... 요즘 같이 인구가 많은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어. 음, 거기다가 인내심도 갖추고 와 대박인데. 음, 인내심도 조금 딱 그러니까 함부로, 어, 함부로 사람을 갖다가 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봐 아무리 내가 어, 그 아무리 내가 뭐 그 사람이 어떠한 오류를 범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탁탁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과정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지켜본 다음에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대인관계나 어떤 처세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꼬이는 관계도 여러분 손에만 들어가면 쫙쫙 그냥 고급 다리미로 핀 것처럼 그냥 관계들이 다 원만해진다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래요 맞나요? 음 그런 거 어, 그렇다고 카드에선 알려줘요. 응? 음, 어디 봅시다. 이제 연말에 여러분 누가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기대감은 없는 것 같아. 음, 무슨 이성이냐 싶은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람이 그래요. 그, 돼지 목에 뭐 진주 목걸이라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 사람이 이게 내 목에 진주를 걸어주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관계가 오래 가지,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의 그 기억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세술이며 어떠한 그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서도요. 어, 노를 한 노를 할때 하더라도 바로 노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신중히 고려를 한 다음에 아 이거는 노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노를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연인 연애가 그닥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그치 뭐지 뭐싸 양다리를 걸친다든지, 어, 저기, 뭐, 아니면은, 환승을 한다든지, 어, 아니면은, 돈을 말아먹는다든지,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야. 항상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이나 스트레스들만 남겨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 왜그중용의 돌을 갖다 지키냐. 왜 이런 식으로 처세술을 갖다가 펼치냐. 왜냐면 연인끼리 처세술이 뭐가 필요 있어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은 너는 더 이상 오지 마라 딱 너가 밟을 수 있는 금은 여기까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딱 경계를 친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냐하면 그내 영역에 더 이상 발들이지 말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어, 균형을 맞춰 딱 여기까지라고 딱 담장을 쳐놓은 게 아닌가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음의 열정은 가득한 양반이 이게 기대감이 없어서 이른다는 게참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 쓸쓸할 텐데 음 맞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이 카드는 과거의 연애로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은 연애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연애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이 건강이나 뭐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해 가지고 이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갖다가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될 때지 내가 그냥 남들처럼 팔자 좋게 연애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힘든 순간을 갖다가 혼자서 이겨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저기 막 왜냐면 해야, 해야 될게 너무 많아 할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어. 아직도 할게 너무 많아서요 어, 과거의 그 인연 때문에 어, 본 피해를 갖다가 아직 다 복구를 못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대시해오는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하고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아니면은 어 어떤 어그 정신적 물질적인 여유가 있지 않은가. 솔직히 뭐 남녀가 데이트하면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지. 음난 그렇게 생각해요. 음, 남자가 내야지. 음. 아니 요즘 같은 시대 에 반반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어 20대 30대 같았 20대면 반반에 반반 해도 돼. 어 왜냐면 그때 돈이 없잖아. 30대면 7대 3, 40대면 남자가 내야지. 40대가지고 연애하면서 여자한테 돈 내려면 그만큼 찌질이도 없는 거예요. 어, 40대면 기반을 잡아놨어야 되잖아. 물론 안 잡힐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 쳐가지고, 내가 아무리, 어, 내가 아무리 벌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외하고, 어, 그런 사람 제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40이 넘어서 기반을 못 잡았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어, 그러, 그, 그런, 그런 특수 경우를 빼놓고서는, 40 넘어가면 남자가 돼야지 음. 어, 아이, 왜라 왜요 왜 그렇게 불공평해요라고 한다면은 그래야지 그걸 보고서 믿고 따라가지. 응. 뭐 결혼하면은 뭐 여자가 자기의 그 커리어를 갖다가 두고 집안에 들어앉는다 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커리어를 갖다가 힘들게 쌓는데 집안에 들어앉어 나를 발전시킬 수도 있지 그렇지만 40 정도 돼 가지고 여자의 재산을 갖다가 탐낸다는 거는 그거 뻔한 거 아니냐는 거지 어, 네가 벌지 않아도 내가 벌어 먹일게 어, 아니면 선생님 지금, 지금 코로나고 해서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경우, 그런 경우 빼고라 그랬잖아. 그런 경우 빼고, 어. 그런 거 빼고, 어, 저기, 막,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자가 도와주면 좋고, 어. 그렇지만, 데이트 비용까지, 그거 먹으면 얼마나 먹어. 맨날 소고기 사주는 거 아니잖아. 어.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편파적으로 여자 편만 드나 <웃음> 미안해요, 남자 여러분. 어, 어. 어. 저기 막 특수 경우 다 뺀다 그랬어요 어,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집에 가장이어갖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다 제외하고 어 부모님도 잘 살고 나도 빵빵한 대학 나왔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데이트 비용 못 낸다 그러면 그건 그냥 꽝이에요 어, 왜냐면 그 사람이 형청망청 다 썼다긴, 썼다는 썼다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면 은내 육신이 피곤해 어내 발등 내가 찍게 돼요 음. 자 암튼 어...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은 지금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한 게 아닌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데이트하고 할 그런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음. 음, 데이트할 여력이 없다 그런데도 남자가 꼬여 왜 꼬이냐 라고 보면 내가 아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어, 처세가 좋다라는 거지 처세술이 참 좋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비관적으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응 그 인생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지금 일이 고되고 힘들고, 왜냐면은 그 전에 그, 그 이성이 해, 으, 저 벌려놓고 간 문제들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 조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막 보이지가 않아요. 어. 이 세상, 이 더럽은 세상 하면서 막, 어, 그 아무 길, 길 가다 전봇대에다가 분풀이 하고 막 이런,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고 다 그래야 되나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보니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분한테 끌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이건 누구라도 끌릴 것 같은데. 음, 그 평생을 같이 두고 가도 어, 책임감이 있으니까 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음, 참 좋은 사람 같다. 음. 맞아요 어, 여러분들이 어그 연애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어, 남자들이 막들끓을 때도 귀찮아 하는 이유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어, 해결할 일이 너무 많고 어, 아직도 어, 많이 해결을, 해결해야 결해 되는 것 같아 어, 많이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도 꼭 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말연시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연말연시에 괜찮고 어, 사람들하고 즐겁게 어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할 것 같아. 음.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어디 나가서 편안하게 놀수 있는 성격도 못돼. 주변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판이 좋기 때문에 와서 같이 어울려 놀자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아, 일단은 내 몸의 컨디션을 갖다가 좋게 해 놔야겠다. 왜냐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너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냥 살짝 살짝 어. 올리고 남는 시간에는 주로 혼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 그 무슨 생각이냐면 아 이거 이제 여기서 이만큼은 어, 이만큼 벌어서 이걸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편안히 누워서 쉬면서 근데 솔직히 그게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까지는 그렇 쓸쓸하면서도 할 일도 많고 막 그런 거지. 그냥 복잡 미묘한 그 인간사가 다 어이, 거의, 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은 저기 막 여러분 이제 거반 거반 다 해결돼요. 어 거반 거반 다 해결되고 어, 쪽. 고생, 고생 얼마 안 남았다. 어, 여러분들이 이그 과거의 나, 과거의 연인을 만나기 전으로, 어, 여러 그 여러 과거의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세상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반 거반 다돼 간다. 음, 그치? 다그거다 해놓고 연애해도 늦지 않다. 왜냐면 여기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상관 없어요. 한텀 쉬더라도. 어디 봅시다 맞아 음, 내가 봤을 적에는요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그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인연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 되돌려 놓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되돌려 놓는 게 아닌가 싶어 아 근데 참 딱하다 뭐가 딱하냐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음. 밤에는 잠을 못 잔다라고 밤에는 왜 잠을 못 자냐 배신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적에는 과거의 연인을 갖다가 좀 많이 사랑한 게 아닌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피해를 주기는 좋지만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연인은 아니에요 카드상 음.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이 사람 그 사람의 싼똥을 치우고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진 거잖아. 그럴 정도면은 이 여기는 그냥 일그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섰다라고 봐요. 음. 최소 동거 어 아니면 거의 동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꽤긴 연애를 갖다가 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 그그 그 사람이 벌려 놓은 일들, 수습해야 할 일들 갖다가 여러분이 혼자서 그걸 다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애를 갖다가 어 하고 싶다가 아니야. 외롭고 쓸쓸할 때 그래도 나도 가끔 나가서 차도 마시고 막 이러고 싶지만 그 그렇지만 그 좀 남자에 대해서 약간 신뢰도는 떨어진다.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어울리기에는 마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러 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을 갖다가 일단은 쭉 뒤로 밀어놓은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연인한테 어, 정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정은 남아 있고 그리고 개중에는 가끔 전 연인하고 어, 밥 밥이나 식사 정도는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은 딱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그니까이 카드는요 어떤 여러분한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어떤 스트레스를 줬지만.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지만 개중에는 그래도 그~ 정이 남아 있어서 그냥 친구처럼 그냥 밥 먹는 관계로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음, 꼭그 사람하고 같이 다시 연결되는 걸 바라는 거는 그건 또 아니에요 어, 그, 그, 그거에 그그 대한 간절함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고 내가 한때 사랑했었던 사람이니까 막 왼수처럼 막 그렇게 지내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왼수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어디 봅시다.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 지금 그 문제들 다 해결돼요. 어,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고, 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갖다가, 어, 여러분의 월드를 갖고 나간다라고 봐. 음, 월드를 갖고 나가고, 그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멀지 않았어. 거반거반 다온것 같아. 음,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될것 같아요. 남자는요? 라고 하면 어, 남자 이렇게 많은데 뭐 들어오지 않겠어? 어, 그런 것 같은데 들어올 것 같은데 음, 좀더좀더 어, 고생은 남았지만 이 고생은 끝나게 된다. 어, 끝나게 되고 남자는 음, 남자는 들어올 것 같아. 어, 남자는 들어올 것 같다. 어, 어디 봅시다. 그래도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뭐할 사람은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 음. 어디 봅다 와, 이게 여기서 타워가 나오면 나들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서 끝냈어야 됐나? 어디 음.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 인지 알겠네 어. 개 중에는 제외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어. 에, 타워가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 뒤에 나온 카드들 때문에 이게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지 어, 무너진 게 아니고 자녀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어, 생각이 많다 그래도 힘들어도 과거의 연인과 같이 갈 것인가 어, 그런 거같다가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과거의 연인과 같이 가는 커플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이 카드가 다가 그렇지는 않다고 경중에,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준 사람은요. 그냥 여기서 끝났지. 여기서 끝났는데, 이 카드는 지금, 지금 요 사람, 어, 그 과, 그래도 과거의 연인하고 밥, 밥 정도는 먹고 원수로 끝나지 않고 약간 그리움이 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직 그 둘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 심사, 그러니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하고 어, 결국은 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가보자 라고 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4번 카드에서 왜 사람들이 어, 왜 이성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냐 라고 하면 여러분의 처세술과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이성들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하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진짜 그 그지 한눈 한번 안 팔고 이 이걸 갖다가 잘 해왔기 때문에 이 고생은. 어. 끝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 어, 멀지 않아 끝날 것이고 그리고 재회를 어, 기다렸던 분은 재회도 가능하고 재회를 기다리지 않았었던 분들이라도 그치 누군가가 그래도 밥 먹고 그 친구하고 연인 사이에 그런 인연은 있지 않을까 어,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4번 카드 리딩 해주신 분 어, 감사 아, 리딩 해주신 분이래요 <웃음> 어, 저기 막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